오, 저 어, 어, 야, 이네. 야, 이네 뜨는데? 야, 페멀 임네 뜨는데 방금? 그리고 방금안메리 관통 세 배로 때렸는데 페멀로 나몇 집이? 우리 페멀로 나 지금 피통 안 보자. 4 3만 자, 한번 맞아 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유튜브 인것 같아요. 자, 옵니다. 빡크다. <웃음> 야, 이게 뭐가 야, 우리 피가 왜? 피상이 맞은 거 맞나? 지금 왜 이렇게 48만. 야, 피가 48만이야. 쉿. 그나 160만. 160만. 하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아 역대급으로 깜짝 놀라는 대결 아마 구경하게 되실 겁니다. 아, 우리 봄이 계정 출연이고요. 랭킹 1위의 투급입니다. 38만 8천. 야, 채팅창 물음표 나오네. 물음표. 투급이 또 이렇게 원래 범위가 투급이 넘사벽이기도 한데, 덱 자체도 투급이 대단히 좋은 게왜 그러냐면, 비델리도 생철작이잖아. 그러니까 투급이 68,000 막 이렇게. 페이엔도 생철이니까 당연히 투급 높을 수 밖에 없고요 그다음 서브 처절도 투급 좋고, 자, 패스 멀린 생철작으로 해서 투급을 극대화했다. 그래서 투급이 388,000이에요. 절대 이 투급을 넘을 수가 없을 걸 지금 왜냐면 범위가 이걸로 이제 랭킹전을 이 댁으로 달려 가지고 랭킹전 한창 달릴 때는 쉬하고 이제 한 거야. 어. 그래서 이제는 공개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와, 이게 맞아요? 이렇게 나 <웃음> 채팅창 미쳤다. 이러면서. 40만 언젠가 달성할 듯. 이러면서. 나도 저덱 맞출 수 있겠다. 그렇죠? 덱은 맞출 수 있으실 분도 꽤 있을 거야. 어, 나도 써볼까 싶거든, 지금. 자, 이제, 어, 사람을 만났어요. 지금, 어, 때마침 사람을 만났다. 첫 턴에 어떻게 하냐면 일단 자세를 잡아요. 그 다음에 소멸기를 쓰고, 그 다음에 엘리 전체기를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빨간색을 입혀놓는 거야. 입혀놓는 거야. 파파파 하면서 이제 첫 번째 초살대가네. 이초살덱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한번 입혀 놓고 그 다음번에 어떻게 되겠노? 한번 더 치고 그 다음 칠때 원소폭발이 일어나겠죠. 끝나는 거야. 그때 자 그리고 봉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때리치길 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때리 죽일 거야. 이 덱을 지금 피가 전부 생명력이 또 어마무시하거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가느냐. 두장 떴을 때는 합쳐서 쳐도 돼. 알겠지. 자 이번에 원소폭발 제대로 일어납니다. 봉도 계속 돌리고 있고 필살기도 만들어져 자이 상태에서 원소 폭발 수확 부스컥 부스 부스 빠카오까지 일단 생철작이기 때문에 제가 막 보여드린 초살 느낌은 안나지만 상당한 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들이 지금 이제 발동 됐고요 뭐 어떤 애는 공불이고 어떤 애는 막뭐 뭐 이것저것 막 떴어 뭐 이것저것 떴고 툭툭 쭝쭝쭝 자 이거 못 막아요 만약에 패석그이성 떴으면 막을수도 있는데 이게 또 돌려주고 있어가지고 이거 무슨 수로 막을거냐 이거야 근데 차단은 당했거든 차단 은 당하는건 좀 아쉽긴 한데 최대한 요렇게 가는거야 차단이 있는건 좀 아쉽지만 차크닥 차크닥 슉자 이게 원소 폭발은 아니랍니다 지금 원소 폭발이 아니어나요 그래도 그냥 슉 상계서 일단은 배설을 직입 붙습니다. 배설을 지기 붙고 그러니까 빨간색 원소는 계속 이어 나가니까 차단 당했건 어쨌든 빨간색 원소는 계속 이어 나가고 있다. 자 다음번에 낙석 예견되어 있습니다. 자몇집 좋다. 오 생색까지 했더니 이 누나 또몇집 개질이네. 패머를 주게 하는데 <웃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자 낙석이 준비되어 있어서 필살기를 어차피 못 쓰게 되겠고요. 어이 포기하셨네? 아니 굳이 포기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방금 정도면 재밌게 싸우고 있었던 것 같은데. 방금 패멀를 때리다가 현타가 오신 것 같아요 드디어 내가 패멀를 때릴 수 있게 했어 야아하! 저 나갈게요 이렇게 되거든 어. 자 결제 들어갑니다 페스타 덱을 만났어요 자 우리는 그냥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고요 더블 임팩트, 더블 임팩트. 부수, 부수, 부수, 부수, 부수. 빡! 이렇게까지 입혀 놓는 거야. 여기까지 하고 봉은 돌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유틸과 딜다 잡은 대기랄까? 자, 두두두두 때리고 있는데. 자 이제 조심해야 될거는 이제 페이엔에게 어, 들어오게 될 잠식. 조심해야 되겠죠. 파파파파 하고 원소 폭파 두스 두스 두스카 생철인데요 정도 어 요렇게 어. 정말 엄청난 투급과 운용으로 이끌어 나가는 스타일입니다 페멀인데 약간 이런 스타일 멧집까지 좋기 때문에 페멀을 드디어 때릴 수 있게 페멀 때려 이러다가 나가길 누르는 수가 있다 저 누나 또 재생률이 엄청나기 때문에 피가 막 그냥 막참부거든요 아이고 언니 왜 죽는데? 야 정말 왜 죽는데? 아그뭐 바람가 그거 됐구나 <웃음> 야 미안하다 내가 형이 너무 비웃은 것 같은데 미안해? 아 형이 너무 자신하게 웃었지? 미안하다? <웃음> 정말 갑자기 뭐 가만히 서있다 지한테 아무도 관심을 준 적이 없어 일단 관심을 준 적이 없어 때린 적도 없어 그냥 얻어걸려가지고 차 자빠지고 앉아가지고 <웃음> 와 미쳤다 이거 이게 너와 나의 눈높이다 약간 요런 덱인데? 개단단하고 유틸도 좋고 살상력도 좋고 그런 덱이다 어머나 포기 늘 따로 뭐 결투를 안 했는데 승이 자꾸 이렇게 들어오네. 지금 채팅창에 만나면 진짜 나가고 싶겠다 했는데 방금 제분 나가가지고 어 진짜 나가네. <웃음> 근데 진짜 만나면 나가고 싶을 것 같긴 해요. 뭐뭐딱만나대 투구 38만 8천이야. 나도 나갈 것 같아. <웃음> 나도 아이 아이 또만나 아이고, 또 만나.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이고 이게 제 계정이면 또 한번 제가 나가 드릴 수도 있는데 이게 또 그렇진 않아가지고. 아이고, 이거 저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오, 살상이 저게?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요 정도라는 거, 살상력은. 파, 파, 파, 파. 투크닥, 투크닥. 어, 견딜만 하셨죠? 아마 초살댁인 줄 알고 바로 끝날까봐 나가신 것 같고요. 자, 어, 저, 오, 어, 야, 이네, 야, 이네 뜨는데? 야, 패물이네 뜨는데, 방금? 회복 불가 걸려고 했는데, 회복 불가가 안 돼요. 그리고 방금 안멜이 관통 3배로 때렸는데, 페멀로나 몇 집이, 우리 페멀로나 피통 한번 보자. 사, 43만! 하하하하하! <웃음> 뭐야, 연반인가? 이러면서. 아니, 페멀 피가 저렇게 많았었나? 생체됐고, 그리고 엘리 개성 계속 발동되고 이래가지고. 와. 자, 치고 있구요. 그러나 이제 슬슬 이제 잠식이 이제, 잠식이 문제인거야, 잠식이. 아! 아! 아무리 그래도 잠식은 무섭거든 끝난것 같은데 어? 안죽었다 없었나보네 텐타클이 자 잠깐만요 어 잠깐만 지금 웃고 들긴 사이에 약간 오 지금 세개지 원소폭발 세개짜리지 원소폭발 먼저 쓰고요 그 다음 필각하고요 그 다음 한대 때려놓겠습니다 오 어, 좋습니다 지금 어, 경기 좋아요 경기 내용이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자 필각 한번 툭 치놓고요 자 파파파파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식은 끝났고요 잠식 지나갔습니다 아 그렇네 엘리 개성에다가 처절 개성까지 어. 서브 처절이에요, 지금. 오, 진짜 개딴단하다 진짜. 다행이네, 나. 다행이네, 나. 뭐, 뭐, 와, 이씨. 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우럭! 사라져라, 빠바바박! 와, <웃음> 안 죽었다, 또. 오, 야, 쟤, 저왜 죽냐, 저거 또. 반화야, 이게 또? 자, 뭐, 뭐, 뭐 아무거나 한번 치볼게요. 자, 살수. 원소가 지금 중첩되고 있습니다. 살수 발동하네, 이번에. 살수가 뭐였더라? 어이구, 죽었다. 아, 이거야. 살수 한번 봤어야 되는데. 와, 이거 피가 계속, 야, 이거, 아니, 다이앤 아까 딸피로 사는 거 아니었나? 왜 피가 풀이고? 다이앤 돌덩이 크네? 다이앤아, 니가 마무리할래? 아,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야, 이덱 좋은데? 여러분, 이덱개 좋은데? 까끈한. 이거 찍서 계속 갑니다 이거 먹고 이거 아이고 이런 데 내가 때리겨주면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공부리 공불이... 아 공부리 아니구나 코스가 아니 어머나 왜 맨날 포기해? <웃음> 투구 보고 놀래가지고 나가는 거꽁승이 많다 무서워서 저격도 못하는데 <웃음> 그러니까 무서워서 뭐 저격 들어올 수가 없겠네. 좀 궁금하시면 저격 한번 와 보셔도 됩니다. 예, 근타로 들어있고 확인했고요. 아, 이제 이제 여기 여기 먼저 여기 먼저야. 그렇게 해서 엘리크 조금이라도 개성 발동 더 시켜서 때리는 거지. 자 돌리면서 저격하기 도무 무서워. 야, <웃음> 저격 들어왔다가 이제 인사만 하고 바로 나가는 거지. 뭐이덱 유행할 것 같은데요? 대 유행 예감이다. 내가 보기에. 왜냐하면 내가 하는 초살댁은 나는 계속 초살댁 계속할 수도 있어 빨리빨리 끝잖잖아 계속 여기서 빨리빨리 하고 치우는데 보통 사람들이 초살이 안나올 수가 있어요 자기 스펙에 따라서는 쿠턴이 잡혀도 꽤나 탄탄할 수도 있어요 이런 댁은 피통이 많아 가지고 약간 좀 해볼 만한 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차단 안 당하면서 차단 안 당하면서 원소 폭발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타크닥 타크닥 어 뭐가 원소가 왜아 지워졌구나 아이고야 원소 풀은 아닙니다 이러면. 지았나? 아까, 시부인 사이에 저 어? 중간에 천사절마 지었구나? 자, 치봐봐. 자, 최선을 다해서 치세요. 자, 필살기를 일단 만드셨는데, 어, 맞아볼게요. 예, 맞아도 괜찮을 것 같아. 봉 돌리고, 우리 피똥이 <목소리> 어느 정도인지 한번 <목소리> 즐겨보고 싶네. 음. 팍! 팍! 팍! 팍! 괜히 때렸다, 야. 돌멩이만 키워줬다. 절는안 때리는 게 낫겠다. 자, 맞아볼게요. 자,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유튜브가인 것 같아요. 자, 옵니다! 빡! 크다! 야, 이게 뭐고? 야, 이게 뭔데? 야, 돌멩이 이만했는데 야, 우리 피가 왜, 피상이 맞은 거 맞나? 지금 왜 이렇게 48만. 야, 피가 48만이야. 자, 요번에 4개째네? 들어갈게요. 자, 조금 만풀수 있어요? 슉! 빡! 크다! 160만! 160만! 아, 이거 대유행감이다. 이댁 대유행감이다. 이게 맞나? 선생님, 이면서 <웃음> 썸네일 각이 너무 많은데. <웃음> 썸네일 각이 너무 많은데, 진짜? 개돌았다. 빵. 됐나? 요대 <웃음> 여러분 참고해보세요. 전부 다 생철. 템 세팅 딴거 없다. 전부 다 생철. 오케이?